Sunday b a the people the one who speak in English you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un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새여사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여사 환급하는 거랑 그리고 정산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 또 오늘 마지막 주 m v p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난주랑 이번 주 3일 동안 목표 공유해 주신 거를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페어웨 이 파티를 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이번 주 브이로그 6시래요. <웃음> 이번 주 브이로그까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주까지 풀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잘 해나가 보려고요. 저도 이게 막바지로 오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마지막이니까 저의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새여사 분들 정산 안내 메일을 작성하고 정산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도 빨리 인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시 2분이거든요. 저도 5시, 6시, 7시 셋다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6시 기상 반에 함께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하이. 하 is l i There you go. Okay. Hello. Hi. This is Sohi. How are you? Oh, I'm fine. Um, I'm, I'm from sorry. Korea. Uh, 7 a.m. So okay. yeah, <laughs> sorry for wearing pajama. <laughs> sunny, just call me Sunny. It's two mm -hmm. go, and we have two in this case two go, two go. plus t o study. Okay, maybe <laughs> maybe the people who speak in English more than French. Oh, uh -huh. okay, okay. So there are more people that uh. speak English. English. 이렇게. 빰! 브랜치. 미 너무 짧게 설정했나? <웃음> 아, 화성명나 항상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웃음> 제가 여튼 이렇게 오전 시간에 보냈고, 7시 기상반 여러분들한테 다시, 저, 이제 다시가 아니라 정선하고, 어, 나 이거 한번 하다 정신이 없고 혼, 혼이 나빠지네. 이걸 서걱서걱 하지 않을 때까지 저으라는데 완전 서걱해요 <웃음> 망했나? 농도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짤게로 해서 넣었는데 저는 그냥 실리콘 주걱으로 넣을게요. 와 이렇게 배꼽이 올라왔어요 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오는 걸 배꼽이라고 하는데 아까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예쁘게 나와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뀨! 아 냄새 너무 좋은데? 배꼽 제대로 올라왔다 진짜 너무 좋다 7시 49분이고 어, 오늘 페어이는 8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주문 핸드폰 화질이 훨씬 좋아서 핸드폰으로 화면에켤 거예요. 저는 세여사 2기 페어할 파티를 끝으로 주말에 영상 편집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 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세여사 2기 중한 분께서 아 틴트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날 첫 개봉했는데 레어카인드 립틴트예요벨벳 느낌이어서 제 입술에 진짜 착붙이었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총 3층까지 있고 지하에도 1층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2층이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층에 있거든요. 확실히 좋은 자리는 이미 사람이 다 찼어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그릇짜 누가 빠오나고 그릇한번 먹어봐 잠깐만 단면 한번 보여줄게 근데 겉은 엄청 바삭해 보여 어때? 음겉바속촉 맞아 음오 괜찮다 음 Storm. I'm the lightning You're the thunder I can't make you go away Can't get you out of my brain